자몽이 자몽이 한타 부를거 빨래 빨았어 이거, 이거 다 자몽이 한타 부를거야 이거 계단 자몽이 여기서 간식 먹어가지고 더러워가지고 이거 자기가 말랐으니까 계단을 펴줘 이거 이거 텐트도 해줘 자몽이 텐트 블루 텐트 아 자몽이 빨래네 자몽이 빨래 말랐네 우리 자몽이 수건 한타 털옷이랑 다 말랐네 말랐어요 산책 갈줄 알고 그러는거야 못 만지니까 못 <웃음> 만지지 한타 산책 빨리 해야 되겠네 산책 갈줄 알고 에이. 아니, 뭐? 음, 음, 음, 자몽이도 말라서 좋아 음. 자몽이도 그, 그 매트 찾았지 자몽이가 없어져가지고 수박방석도 넣어줘 음. 음, 수박방석도 넣어주고 이거 계단도다 넣어줘 자몽이 계단 없어서 불편해 빨리 넣어줘야 돼 빨리 어저께 빨아가지고 안 발라가지고 자몽이가 찾았어 아이고 자몽이 좋아 아이고 자몽이 좋아 하나 네. <웃음> 가봅시다. 산책가는 거 아니야, 안타. <웃음> 좋아. 산책가는 거 아니야. 지금 산책하는 거 아니야. 산책은 이사. 지금 빨리 먼저 개우고. 핑크색 너무 귀여워. 이거 핑크색.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아불 아, 그러세요? 이거 치워야 이뻐 음, 며칠 못보게는 계속 부르라고 저기 있다, 저기 있다가 한차가 간식을 토해놓은 거야 먹기 싫었는지 비가 좀 빨았다니까 음, 다목 좋아서 난리네 다목 좋아서 난리네 한식도 가자, 가자. 응. 지금 나 말고 <웃음> 이따가 자 오, 았어 알았어, 지금은 <웃음> 미용 가고, 미용 가고. 미용 가고, 아유, 김크색으로 뜯어, 이거. 따뜻하겠다. 응, 따뜻하겠다. 이거는 너무 얇아요. 알았어, 알았어, 가자. 한칸타로까한칸타로까 계단이라서 믿을 거야 계단이라 응. 합니다 응. 응. 좋아 야, 아가들이 많으니까 옷도 많어 응, 살리도 많어 아가들이 많으니까 옷두 개씩만 해도 이렇게 돼버려 그치? 응 우리 앉아서 택하고 싶어서 같이 가자 토이스 한타가 잠옷이. Marty's TV TV Marty's TV TV Marty's TV TV Marty's TV TV Marty's TV, TV, Martis TV, Martis TV, Martis TV t s e tv